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! 윤댕입니다 어, 오늘은 오랜만에 라면을 먹어볼 건데요 저는 이건 처음 봤어요 신라면, 겉면 이건 이제 면을 건조해서 만든 것 같은데 맛은 어떻게 다를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한개 반만 끓여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냄비는 백종원 라면냄비라고 예전에 샀는데 진짜로 라면 끓일 때 빨리 끓어서 좋아요 면이 진짜 엄청 얇은데?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얘는 자 이제 물이 끓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넣어서 4분 30초 동안 하도록 할게요 어, 뭐 라면이 라면이 라면이 엄청 딱딱하다 이제 계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면이 꼬들꼬들할 때부터 먹어야 꼬들꼬들한 것도 먹고 약간 푸른 라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꼬돌한게 좋아요 어라? 오, 뭔가 굉장히 깔끔한 맛이에요. 지금이 딱잘 익어서 더많은 먹어야겠다. 이 면발이 일반 면보다 얇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깔끔한 맛이에요 맛 자체는 음 맛있는데요 기존의 신라면보다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면서 국물맛을 어. 신라면은 신라면인데 국물맛도 달라요 이게 야채육수 아까 뭐 그런 그런 스프 때문인지 면이랑 야채스프때문에 진짜 신라면인데 정말 정말 깨끗한 느낌 그리고 맛있어요 훨씬 전면이 이런 맛이구나 2개 반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. 두개 <웃음> 너무 많을까 했는데. 진짜 너무 뜨거워서 음 mm. 국물이 어쩜 이렇게 개운하지? 음. 벌써, 거의, 이게 마지막,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? 음! 계란, 계란. 계란, 계란. 계란 풀어서도 맛있고 이렇게 덩어리진 것도 맛있어요 야. 야, 계란 노른자는 사기인 것 같아. 너무 맛있지 않아요? 계란 노른자? 사실 저는 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노른자를 좋아하는데 도련자가있 <놀람> <놀람> <놀람> 이 건더기가 대박인데, 제가 좋아하는 표고버섯 왕왕 왕왕 크게 있어요. 표고버섯이 와. Get u 더워요 덥다 더워 네! 오늘 신라면 겉면을 먹어봤는데 칼로리가 350칼로리니까 일반 라면보다는 조금 적죠? 이렇게 깔끔하고 부대끼지 않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건명 괜찮으실 것 같고 아니면 기존 신라면이 더 맛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기존 신라면보다 덜 매운 느낌? 이라서 조금만 더 매웠으면 좋겠다 했었거든요 그거 빼고는 아주아주 아주 다 좋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